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나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 찾기 4탄 모바일편 블로 키네마스터 루마퓨전입니다. 영상 편집 시장이 넓어지면서 요즘은 모바일로도 편집을 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1인 미디어나 단순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에는 모바일 어플로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영상을 얼만큼 구현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PC보다는 모바일 편집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이유로 모바일 편집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들은 영상 편집에 기본이 되는 기능들은 가능하므로 그점 염두하셔서 각 어플마다 가장 큰 특징과 장단점들 위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전에 모바일 어플로 편집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의 한계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바일로도 편집을 하기가 쉬워졌고 심지어는 몇몇 PC 프로그램들보다 기능이 더 좋고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편집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한계가 올 겁니다. 이는 모바일 어플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체감이 잘안 되실 수는 있지만 PC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다가 을 모바일을 같이 병행하거나 모바일로 넘어오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두 번째 편의성과 기동성 문제입니다.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모바일 어플의 장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가성비가 좋고 어플간의 차이도 없어서 진입병병이 낮아 접하기도 쉬운데다가 무엇보다 가장 최고의 장점인 휴대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 되어버립니다. 어플 자체가 가성비가 좋으면 틀림없지만 이 스마트폰은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 만든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기기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도 작다 보니 눈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편집을 하고 있는 도중에 행여, 전화라도 오게 되면 낭패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편집 시간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던가 다른 태블릿, 아이패드라는 대체제가 있는데 그 금액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비싼 기기를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간편하게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 방법으로는 PC와 모바일을 연결을 해서 미러링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 이 방법은 화면이 커서 편집을 하기 좋다는 장점 말고는 결국 디테일한 작업은 스마트폰으로 손이 가야 하고 또 편집에 관련된 소스들을 옮길 때는 PC에 있는 것을 모바일로 옮기거나 할 때는 결국 미러링을 해제했다가 다시 옮기고 다시 미러링을 시행했다가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 미러링을 사용하면 모바일 어플의 최고 장점인 휴대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별로 사용하지도 않고 추천드리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 금액으로 가벼운 PC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장 나은 대안은 모바일로 장기적인 편집을 하실 거면 오늘 소개해드릴 편집 어플 사용이 모두 가능한 아이패드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키보드나 마우스는 사용자의 취향이니 필수는 아닙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어플 블로 키네마스터, 루마퓨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블로입니다블로는 아이패드나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세로로 사용하는 어플입니다. 가격은 업데이트를 거듭할수록 그 가격이 올라서 현재는 그렇게 저렴하다 말할 수 없지만 한번 결제로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해서 나름 가성비에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막 효과를 사용하기에 다양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클립에 바로 보여지는 오디오 파형으로 컷 편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더불어 아이패드와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용하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PC로 작업하는 것처럼 컷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템플릿들도 많아서 어렵게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에 제공되고 있는 음악 및 프리셋은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행여나 저작권 문제로 걸리더라도 블로 측에 문의하면 아주 빠른 답변과 빠른 조치를 취해주며 또한 그로써 유저들과의 소통도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iOS와 안드로이드의 기능적 차이를 두거나 안드로이드는 번번이 업데이트가 느리고 레이어를 겹쳐 쌓는 특유의 레이어 시스템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어플은 키네마스터입니다. 키네마스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플입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직관적이고 무엇보다 가로로 사용할 수 있어서 비교적 편집이 쉽다보니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추가 기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s s 토어를 활용하면 각종 효과, 이미지, 스티커, 비디오, 트랜지션, 효과음, 배경음악, 폰트 등 아주 다양한 PC급 고퀄리티 프리셋들을 저작권 없이 사용이 가능해서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튜토리얼이 많아서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제공되는 소스들에 비해 모바일의 한계인지 최적화 문제가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평범한 영상을 만들기에는 좋지만 오디오가 가득한 영상에서 컷 편집을 하기에는 오디오 파형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클립에 파형이 바로 나오지 않아서 컷편집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했던 자막이나 프리셋들을 저장할 수 없는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세번째는 루마퓨저입니다. 루마퓨저는 모바일 어플 중에서 가장 PC에 근접한 어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액도 모바일 어플치고는 살짝 비싼 편이긴 하지만 블루와 같이 한번 구매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오디오 파형도 있어서 역시 컷편집이 나쁘지 않고 타임라인 레이어 시스템도 PC처럼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고 다양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애플 생태계답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돼서 무거워지더라도 큰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응용 부분에선 좋지만 앞선 두 어플, 블루와 키네마스터에 비해서 편하게 꾸밀 수 있는 스티커, 효과 등은 거의 없어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만든 프리셋이 저장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서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루마퓨전의 가장 큰 단점은 iOS에서 밖에 가동이 되지 않고 튜토리얼도 적은 편이라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종합해보면 블루는 컷 편집 및 자막 부분에 강하고 그런 효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키네마스터는 각종 소스와 효과, 이미지, 프리셋 등에 강하고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루마퓨전은 모바일 어플을 최대한 PC 느낌으로 고급지게 만들어가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저장해서 사용을 하고 이를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세 어플의 공통된 특징이자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모바일 어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업했던 프로젝트들을 저장해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무료 어플인 캡컷과 비타가 있고 각자 좋은 기능이 있지만 제대로 된 편집을 하기에는 여러 불편함이 많아서 그 어플에 필요한 기능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서론에서 모바일 어플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을 얘기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편집 어플을 사용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는 휴대성으로 인한 편안함과 작업시간 단축 PC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뿐만 아니라 편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다는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 찾기 4탄 모바일편 모바일 어플의 이해와 블루 키네마스터 루마퓨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어플들을 잘 버무려서 사용하시면 PC 못지않은 성능을 만들어 내실 수 있고 제가 1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바일 어플도 마찬가지로 잘 사용하기 위해 기기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나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 찾기 5탄 고급 프로그램 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